안녕하세요. 막뷰리입니다 반쪽만 인사를 드릴게요 너무 쌩얼이라서 발림성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 테스트할 제품은 VTS 스킨 파운데이션 팩트입니다. 저, 제가 지금 테스트해볼 색상은 23호입니다. 제 피부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저는. 코 옆에 이렇게 큰 상처가 있어요 이거는 어릴 때 동생이 살큰는 거라 이게 한번 치료를 받은 상태인데 치료받기 전이 더난은것 같아요 흉터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고민해보세요 저는 아무튼 시술하기 전이 더 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에센스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긁그, 긁으면 물처럼 나오도록 올려볼게요. 요코 옆에 할 때는 이렇게 쿠션을 요렇 게 잡아가지고 이 안에 깨 끼지 않도록 얼굴에 원래 팩트를 바르기 전에 기본적인 컨실러라든지 베이스를 해주지만 커버력을 보기 위해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바른 생얼 상태에서 지금 발라고 바르지 않는 쪽과 바른 쪽입니다.